이 고인도돈은요. 동양 최대의 고인도돈입니다. 네, 오늘은 고창 질마제길고인도길리 왔습니다. 네, 2000년 12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그 가치가 세계적으로 늘 알려진 고창 고인도길은 부창 9,2004살에 총 447기의 거인들이 산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인들이 전차를 잡고 있습니다. 그 시절에 생활상을 이렇게 재현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마흥에서 마흥을 보고 있는 사람도 들 있고요. <웃음> <웃음> 따뜻하게 좋네요. 의외로 생각보다 엄청 따뜻한데. 노루를 한마 지금 잡았네요. 이. 가죽을 가공하고 있는 모습을 좀 재현을 해놨습니다. 창동기 시대에는 농경이 복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쌀, 보리, 조수수 등이 주식이었다고 합니다. 가축이나 인간에 의해 수나 계량되어 함께 공동생활하는 유용한 동물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배질마지길은탁인 평양이기 때문에 고조터이 시작점부터 아주 좋습니다. 고창은 풍청 장어와 복분자 그리고 갯벌의 고장 고창은 고인들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국립 선사마을이네요. 예. 아, 아, 누구실까요? 아유. <웃음> <어휴. 웃음> 막내는 한시밖에 게 치킨상 있었네요. 옛날에 체험장을 좀 만들어 놓게 했는데 <웃음> 에... 고기를 잡고 있는가 보니까. 이곳은 도구 만들기 체험장이랍니다. 고창 고인돌 유적지는 21만평의 넓은 면적에 1.8kg의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고인돌이 447기가 현재 보존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인돌 유적지에는 다양성, 4가지 종류 고인들이 현재 현재 보입니다. 다음는 시설성, 유물이 발굴된지 않고 아 머리 들달페이잖아 어, 제일 운대해 나왔어. 예, 저 펼치 있는 좀 특이하게 에이, 좀 만들어졌습니다. 저 보니까. 이거 자, 공남사를 습지 지역이다 그래서 들어갈 때는 에이, 생태 결예정에 식물들이 하지 않도록 신발을 꼭 털고 들어가시라고 이거 설치 해놨네요. 고창운곡습지 보호구역 이라는데요. 산지역 저층습지로서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고 생태적으로 우수한 자연환경이 보존된 지역이라고 합니다. 과거운곡습지는 계단식 논등으로 계산되어 경작 이루어지던 경작지였으나퇴경등 인위적인 간섭이 게재되어 현재는 생태계의 올라운 회복 과정에서 벌레의 저층 산지 습지로 자연 복원되어 있다고 합니다. 응곡 수지 탐방로는 생태 환경 훼손을 최소하기 화 위하여 탐방로가 좁고 발판 사이가 약간 넓어 통행에 불편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탐방도 곳곳에 각종 곤충 현상들이 반갑게 맞아주는 것 같습니다. 웅곡습지 생태 연못입니다. 네, 습지를 지나오니까요 길이 좀 상당히 좀 넓어졌습니다. 커다란 저수지 나타나는데요, 이 저수지는 웅곡저수지로서. 공공은 남산을 쓸때 생태공은 더말 많네 돕니다 <목소리나> <목소리나> <목소리나> 에, 어떤 소망을 위해서 이렇게 저울치고 있을까요? 희끼합니다 <웃음> 삭! 멸종력이 야생동물 이급 동물 삭! 삭! 아이거는꼭 자녀들하고 이 같이 에, 한번 와도 좋고요 여기 놀이터도 아주 잘조성되어 있습니다 예, 어른들이 더 좋아해. 엄마는 여기서 찾으면 안 되고. 예, 오, 아이고 어른들이 더 좋아합니다. 이거. 공곡 <웃음> 남사르 습지 홍보관입니다. 이는 수달이었죠, 이 수달. 네, 이 고인돌은요, 네, 상세 높이가 5m. 에, 가로 길이가 7미터에 이르며 무게만 3 0 0여톤에 달하는 동양 최대의 거인도라고 하네요. 여기서 웅곡서원입니다. 운곡서원은 1868년 거종 5년에 대흥군의 서착쾌령으로 해선되었다가 유림의 후순에 의하여 1924년에 복원되었다고 합니다. 네, 안개가 아름다운 운곡계수지라는 거예요. 네, 영광 언절밭전소 치수원이었으며 1984년에 55만평 주수랑 600만톤의 금이라축조되었다고 합니다 은곡리와 영계리 국외마을 158세대가 우리에 잠겼다고 합니다 장비실때 가는 이 길은요 백배가 늘어서 서나무 서나무의 향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길도 걷기도 너무나 좋고요 표요 한마디로 확 풀리는 느낌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